오늘은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손밖에 안 나오죠? 얼굴 안 나오니까 심심한예요네은세공 어, 그리고 왁스카빙을 할때 필요한 도구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 이것만 있으면 왁스카빙 가능하다 이런 도구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는 제 작업됩니다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살짝 이렇게 지저분하게 변해요 어, 여기는 제가 깎을때 쓰는 어, 뭐라고 그러더라 아무튼 깎을때 쓰는 되고 요거는 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면 음, 이렇게 빼면 맞습니다 아래 대고 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여기 이건 제 작업대 여기 서랍도 있고 뭐 여기 이렇게 작업대도 있는데 어,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의외로 음, 가장 필요한 도구가 컴퍼스, 컴퍼스 보이시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줄입니다. 줄. 이건 왁스 줄이고요. 일반적인 줄보다 이게 크기가 골기가 아주 두꺼워요. 그래서 왁스를 깎기 아주 편하고, 어, 일반적으로 줄이라고 하면 이런 이런 왁스처럼, 아 이런 줄처럼 얇은 줄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금속 이건 금속 깎을 때만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 왁스 카비 갈 때는 후가공 처리 할 때나 쓰고 평소에는 이 굵은 왁스 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왁스 줄. 그리고 당연히 왁스가 필요하겠죠 네, 이거는 왁스카빙용 왁스고요 좀 딱딱해요 아주 강도가 세서 깎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되있는 덩어리 왁스도 있고요 어, 덩어리 왁스 말고 반지를 만들 때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 반지 왁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 줄톱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줄로 되어 있는 톱이에요 저 이걸 왁스를 자를 때도 사용하고 표면 어, 표현할 때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잘라서 은 제품 만들 때 여기다가 은을 자르는 줄톱을 끼우면 잘라서 만드는 걸할수 있고요 그것도 제가 이후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만 있으면 박스나 뭐 이런 거 만들 수는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이런 조각도들이 필요합니다 세부 표현을 할때 필요한 조각도들 요렇게 어, 해서 한 세트를 맞춘다고 쳤을 때 음, 10만원? 10만원도 안될거예요 어, 종로에 가면 이 재료들을 파는 상점이 있어요 어, 그것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는 길까지 어디서 사면 되는지 어떤 것을 사면 되는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 이 줄톱. 은쇄공을 하거나 금속공예하는 분들은 무조건 있는 톱이에요. 뭐 메이드 인 젊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얼마납니다. 줄톱.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줄들이 있지만 이건 후가공을 할때쓸 거고요. 현재로서 필요한 건 왁스용 줄.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표면에 표시를 하거나 동그랗게 표시될 를때 사용할 컴퍼스 자, 아주 작은 컴퍼스면 가, 상관없어요 가무 컴퍼스라도 네, 어, 이게 왜 얼마나 유용한지는 제가 좀 있다가 아 또는 다음 시간에 가져 드리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왁스들 음.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 정도만 있어도 어,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만들 것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오브젝트들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도구만 있어도 적어도 한달 정도는 이것 가지고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왁스를 깎으면 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뭐 가루를 받아줄 수 있는 어, 아래에 이렇게 서랍이 있는 책상이 제일 좋고요 서랍이 없다면 책상에 이렇게 보자기를 넓게 펴서 자리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왁스를 꺾으면 먼지도 나오고 가루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바닥을 어떻게 할 건가 해야 아, 바닥을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해놔야 나중에 엄마한테 혼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왁스 줄 컴파스 줄톱. 일단 요것만 가지고 1강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어, 모양 만드는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